누르셔서 워크샵 착용 가능해요. 아, 그리고 아까 받았던 날개를 한번 착용을 해봅시다. 구멍꽃 날개라는 게 있었는데, 왜 형에 있겠죠? 나... 날개는... 여긴가? 오케이... 오... 날개... 날개... 날개... 날개... 한번 스킨 구경합시다. 짜잔... 오... 나뭇가지가 날개로 있네요. 오... 예쁘다! 은효님 얼굴 가려. <웃음> 가려! 어, 뚫고 나오시네 이걸. 삐. 서버 특유의 무언가들이 있을거란 말이야 한 번씩 다 구경을 가보는게 맞겠지? 미니게임부터 한번 들어가볼까? 응. 가위바위보 키런 스피드런 번날개 컨트롤 스카이폴 스카이폴부터 가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나 마크서버에서 미니게임을 딱히 안해봤단 말이야 그래서 나 드럽게 못해요 오케이 스카이폴 전투 PVP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나 여기서는 이제 뭘 하면 되죠? 내리면 된다. 째짜짜아아아아뜨거 아뜨거 아뜨거 아뜨거 아뜨거 아뜨거 아, 아, 오케이 야! 어, 오 뭐야 뭐야 바닥이 뚫리기도 하네요. 오케이 오나 나도 한명 보냈어. 오케이 오케이 보내 보내 보내 오케이 오오 오, 잠깐만 이러면 나 우승? 나 우승가? 우승가? 우승가? 우승가? 아 짜짜아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층 어. 어? 어, 오케이. 보내, 보내, 보내, 보내.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살았어.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어. 어. 아! 아! <웃음> 죽었다. <웃음> 아. 그래서 나 들렇게 못 해요. 스폰이에요, 여기가? 어, 생각해 보니까 나 스폰을 한 번도 안 왔어. 시작하고 스폰을 한 번도 안 왔어요 스폰 구경합시다 <웃음> 메가 합성 환상 합성 전설 합성 공간이 있고 울비 합성 못생겼군 <웃음> 오케이 민트 합성 약간 특별한 포켓몬으로 만드는 곳인건가? 여기는 뭐하는 동네지? 여기는 아 포켓몬 배틀을 하는 곳이구나 스피드런 시작한다고? 어 몰라 가볼래 스피드런 스피드런 가보자 가보자 오, 오, 오. 뭐야 이거?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Shift F 야간투시 오케이 이야. 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보신겁니다 아무것도 못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엇도 뭐 보지 못했다 아무것도 못봤어요 뭐 보신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봤어요 지금부터 레드썬 레드썬 삐그 레이드하는 법 아는 사람? 운라이트님이 그 레이드하는데 보내주신다고 해서 어디 한번 가봅시다 오 이동이 됐어요! 여기구나! 오! 헉! 새싹 피카츄! 오케이! 요거 요거 도전! 레이드 조인! 오! 됐다! 이러면은 뭐 들어오는거 있나? 플래시 아 레이드 리월드 치면은 보상을 얻을 수 있네요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레이드가 생각보다 너무 강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나가려면 어 자동으로 나가지네 오 넘어가 레이팅 일반 매치 랭크 매치, 다이맥스 매치 금지 기술이 있네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어, 레이팅, 일반 매치 한번 해볼게요 클릭, 레이팅 매칭에 참가 중입니다 오케이, 이러면 자동으로 이동되는 건가? 기다려야 돼요, 원래 잘안 잡혀요? 어, 잡혔다 어. 이거 몇개 고르면 돼요? <웃음> 잠깐만 우리 마을 우리 마을 구성원이랑 걸렸잖아. 소전 한 마리만 써야 돼요? 어허. 물장이랑 소개키스랑 세 마리 고르면 되는 건가? 어, V 타입이죠 리자몽은? 물대포. 효과가 굉장했다. 하지만 늪장이 너무 약하다. 물대포. 소개키스. 파동탄 어, 효과 별로네. 물새? 무슨 기술일까? 어 회복했다. 아, 죽었네. 무한다이노. 용의 파도 <웃음> 용의 파도 어, 뭐야? 히스톤에 반응하고 있다. 라티아스 메가지을 됐구나. 우와, 우와. 안 돼, 내가 먼저 공격해야 돼. 무갱은 다이노, 조금만 힘네 먼저 공격해. 스피드로 앞살해 오케이. 좋와 아... 어... 뭐야... 어... 이겼다... 어떻게 이긴 거지... 무한 다이노망 게임 러브 러브 볼에다가 데덴네 잡고 싶은데... 데덴네 나오는 지방으로 가고 싶은데... 아는 사람 여기가 타이거 지형인가요... 메가 타이거 힐... 아하... 나 그럼 여기서 한번... 세댄는 네, 네, 네, 봅시다. 낮에 3.5%의 확률? 어디 어디? 보여줘 보여줘. 어, 잠깐만 여기 여기 있다. <웃음> 여기요? 어 옆에 뭔가 짝퉁이 있는데? 어. 나 우리 팀케이님 러브러브볼 잠시만요 왜 62개가 있어 <웃음> 왜 62개나 있어 딱 맞네 대댓네 러브러브볼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러브러브볼 대댓네 백득 완료 자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러브러브볼 대댓네는 이로치 사용권으로 인해 이제 금태양이 될 예정이거든요 대댓내이렇치 짜잔. 짜잔 짜잔. 대댓내이렇치 너무 귀여워. <웃음> 아니, 아니 이 자꾸 비슷한 대댓내는 뭐냐고. 얘는 파치리스예요. 파치리스 여러분. 삐. 자, 슬래시 워크샵 쳐서 워크샵 구경하러 왔어요. 짜잔. 그리고 오른쪽 보면 레코자. 레쿠자는 짱쎄 보이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좀 약해 보이거든요? 이거는 무한다이노 갑옷 같죠? 무한다이노? 탄지로 혼자 있는 버전 검대고 있는 버전 그리고 탄지로 네즈코! 네즈코 어딨어? 네즈코 어딨냐고? 네즈코! 와! 오 뭐야? 십0 감성! 오. 내즈코 짱, 우 내즈코 짱. 오호, 이거 큐레무랑 제크로무 합쳐진 거겠죠? 오케이. 근데 그 캐릭터는 왜저 아래에 있어 가지고 약간 좀 그거 같잖아. 엉덩이 냄새 맞는 거 같잖아. <웃음> 저기요. 저기요. 이거 조금 조금 조금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맞아? <웃음> 오야, 오야, 오야. 언니. 언니였어, 이거. 어. 언니였네. <웃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크는 성인 게임입니다. 어. <웃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일렬로 서있는거 봐 어디까지 워크샵인가 아 진짜 <웃음> 워크샵처럼 서있다니까 이 사람들 다들 오늘 방송 보시느라 고생 많았고 오리온서버 앞으로도 자주자주 할거니까 많은 많은 시청들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서버 가서도 인사 한 번씩 꼭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바소바소바. 소바 소바 안녕.